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어 제가 지금 뭘 어디 왔냐면 서울 국제 사진 영상 박람회 왔는데 요 모양 너무 예뻐요 요 모양을 제가 직접 파워포인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보고 요거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시작해 볼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저도 지금 처음 만들어 보는 거라 한번 볼게요 뒤에 보니까 이렇게 원형으로 도트 무늬 되어있어요. 이게 점점점점 도트가 있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배경부터 한번 만들어볼게요. 일단 원 도형을 쉬프트키 누른 채 살짝 하나 그려줍니다. 그려줬죠? 자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활용해서 단축키를 쓸거예요 어떤 단축키냐면 컨트롤 D 복제 단축키인데요. 자 컨트롤 D를 눌러서 오른쪽 하단으로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D를 연타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간격으로 원도형을 만들 수가 있네요 자이 상태에서 이것을 또 아래쪽으로 복제를 할 거예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복제가 됐죠 그리고 컨트롤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오! 아주 손쉽게 도트 무늬를 만들었는데요 도트 무늬가 굉장히 많죠 자 그리고 뒤에 배경을 이제 핑크색으로 바꿔줄게요 마우스 오른쪽 배경사식 들어가서 다른 색 핑크색을 하나 찾아볼게요 어, 좀 연한 핑크니까 이런 색이겠네요 그리고 도형의 색상을 선없음 단색 채우기 흰색 이렇게 채워주면 이런 느낌이 나오네요 어, 근데 분홍색이 너무 밝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어둡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배경서식 보논색을 조금 더 어두운 색상으로 자 이런 색상 오 이런 색 괜찮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이렇게 하니까 도트 무늬가 완성이 됐죠 자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중앙에다가 제가 안에 들어가는 이런 도형 있죠 요것도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하나 이렇게 그려줄게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하나 그려줬고요 이제 위쪽에 뭐가 이렇게 또 동그란 게 하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시, 컨트롤 키누르체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반대로 회전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고 좀더 둥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뭔가 얼추 좀 비슷해졌죠? 자, 이두 개의 도형을 이제 두 개의 도형을 다 선택한 다음에 도형 병합을 시켜줄게요. 이 도형 병합은 어, 파워포인트 2013버전 이상부터 존재하는 거고요 도형병합, 병합을 눌러주면 시 이렇게 병합이 되는데 모양이 조금 다르죠? 좀만 더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도서식 도형병합, 병합을 눌러서 이렇게 병합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하니까 뭔가 비슷한 모양이 나왔죠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이제 안쪽에다 또 하나 도형을 만들 건데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겹쳐주고 Shift 키를 Ctrl Shift 키를 누른 채 이렇게 작게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안에 겹쳤죠? 이제 색상을 바꿔 보기만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 선 없음 단색채우기 분홍색을 조금 더좀 더 짙은 분홍색으로 바꿔볼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꿨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색상은 흰색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안쪽에다가 점선을 그려주기만 하는데 점선도 자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조금만 작게 만들어 줍니다 이후에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채우기 없음 실선을 그려주는데요 실선을 한 요런 분홍색 그리고 너비를 한 3pt 대시 종류 사각 점선 요런 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자 요런 식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어, 근데 색깔이 제가 보니까, 음, 분홍색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살짝 한 회색? 좀 밝은 회색? 자, 어떤가요? 비슷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뒤에 있는, 보이시죠? 이거 구름. 구름 모양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냥 구름 모양은 삽입, 도형, 자유형 도형을 선택해 볼게요. 그래서 마우스로 다시 한번 슈 됐어요. 오 됐네요.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이제 이것을 이제 똑같이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 없음 흰색으로 채워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림자 효과를 좀 넣어줄 거예요. 그림자 효과. 도형 효과에 들어가서 그림자 어, 한 아래쪽으로 그림자인 것 같아요. 한요런 그림자. 그렇죠? 이렇게 그렸고 이제 안쪽에다가 또 점선을 그려야 되는데 요거를 그대로 컨트롤 키 누른 채 복사해서 약간 작게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겹치듯이 만들어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 채우기 없음 실선 음... 이런 회색? 그림자 효과는 없애줄 거고요. 그리고 아, 색좀더 어둡게? 그리고 너비 조금 굵게 대시 종류 점점점. 자 이렇게 구름까지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두 개만 두개다 선택해서 만들어주면 끝나는 거죠. 자 뒤에 요거 하나하나 선택되는 게좀 귀찮을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또 하나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뒤에 있는 걸 일단 다 선택하고요 자 이것만 선택해서 컨트롤 x 잘라내기 해볼게요 컨트롤 x 잘라내기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할 건데요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옵션 중에서 그림으로 붙여넣기라는 게 있어요 그림으로 붙여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그림으로 되기 때문에 편집하기가 훨씬 더 편해져요 자 이것을 마우스 오른쪽 맨 뒤로 보내게 하면 끝납니다 무늬를 만들어 버렸네요 자 요것을 컨트롤 키누른채 복사 복사 와 신기하죠 자 이런 식으로 되게 금방 만들어 봤네요 생각보다 꽤잘 나온 것 같아요 오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여기 이렇게 똑같이 한번 만들어 봤는데 파워포인트로도 이렇게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어땠나요? 똑같죠? 여기 있는 이 모양도 만들 수 있, 있는데 이것도 그냥 도형을 활용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이방 이렇게 이 만든 김에 제가 요렇게 되어 있는 이 디자인을 ppt 즉 발표할 때 쓰기 좋은 형태의 파워포인트로 지금 다시 바꿔보는 작업도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자 요거를 그대로 컨트롤 d 복제를 할게요 요거 이제 없애주고요 자 이제 여기 있는 이 형식을 비슷하게 따볼 거예요 어떻게 딸 거냐면 이제 요거는 바깥쪽으로 빼두고 도형을 그려줄게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요렇게 그려줄 거고요 자 요렇게 그리고 색상을 여기 뒤에 있는 요 색상을 그대로 서식 복사할 겁니다 Ctrl Shift C Ctrl Shift V 누르면 자 요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안쪽에다가 또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컨트롤키 누른 채 복사해서 조금만 더 작게 한 다음에 자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한 요쯤에다가 이렇게 두면 은참 예쁠 것 같아요. 여기쯤에 그리고 안쪽에다가 또 하나 도형을 그릴 건데요. 근데 도형을 많이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딱요 정도가 날것 같고 여기다가 제가 선을 그어서 여기에 있는 이 점선을 서식복사 붙여넣기 하면 끝나는 거죠 와 어떤가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파워포인트로도 음, 디자인적인 작업을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디자인들을 활용해서도 ppt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랄게요 자이제세상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마세요 안녕